잠시 숨이 멎을 정도로 코골이가 심한 분들 죽지않는데 이렇게 코골이가 심하면 뇌를 손상시켜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범식 인력전문기자, 얼마 전 영상을 보려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이, 지금 여기서 그 뇌가 수축이 된다고 하네요. 산소 부족에 의한 그 뇌의 뇌세포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치매는 이 뇌가 쪼그라들어서 생겼기 전에 그 지난번에 했던 그 블렘프 시스템이라고 숙면을 할때 뇌가 어, 틈이 벌어지면서 뇌척수액이 뇌 내부를 청소한다고 했잖아요. 그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뇌세포가 그렇게 어, 더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예, 뉴스에서 잠깐 담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 라고 한번 나오죠. 참 예전에 많이 배웠던 생물 시간에 배웠을 만한 것들인데 이런, 이런 자료 없이 그냥 교과서로만 배워서 사실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남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가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펌프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내 깨끗이 만들고 좌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밀어주죠. 이렇게 심장이 다른 장지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신호에 숨어있습니다. 심장은 동반결절 이라 하는 곳에서 전기신호를 만들어내 심장근육을 자극시키고 수축과 이완하도록 합니다. 전기자극으로 강력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다른 방이나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맥박인데요. 가슴에서 쿵쿵 느껴지거나 손목이나 목 주변에서 뛰는 걸로 보통 맥박을 체크하고 합니다 온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단 1분 1초도 쉴수 없는 심장. 그렇다면 심장은 이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심장 역시 혈액으로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임금의 왕관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세가닥의큰 혈관들이 심장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혈관과 근육 그리고 전기신호와 판막 등이 어우러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셨나요? 이들 공급받는데요. 그 아까 동방결절 나올 었잖아요그 심장을 어, 뛰게 하는 그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을 동방결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우리 몸의 c o 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아드레날리는 여기에 그 동방결절을 자극해서 이제 스파크를 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수면 모흡으로 숨이 멈추면 산소는 농도 떨어지고 CO2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심장박동을 더 빨리 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여기에서 보면 이 수면 무호흡증 한 번을 몇 초를 기준으로 할까요? 심장에서 나간 피가 저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는 약 1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 수면 무호흡증 1분 동안 멈춰있으면은 어, 수면 무호흡증이 한 번으로 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고 10초에요. 초는 어딜 갔다 오는 시간이냐면 머리, 뇌를 돌아서 오는 시간이에요. 빨리 갔다 오잖아요. 다른 데보다 가까우니까. 그래서 뇌에 그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는게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몸이 깨는 거죠. 뇌가 깨는 거예요 뇌가. 그런 어, 원리가 숨어있습니다.